안녕하세요 저는 수지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일강 콩글리쉬로 저와 함께 인싸 영어 시작을 할 텐데요 아, 이첫 강의다 보니까 저도 떨리고 여러분들도 어떤 강의를 할까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지체 없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트로를 좀 보셨다면 오늘 다룰 콩글리쉬는 약간 우리가 사무실에서 많이 쓸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이 됩니다 자첫 번째는 어,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글을 떼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거를 작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완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 딱딱 어떤 단어 중요한 단어의 어떤 배치 또 어순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 이런 것들 또 틀리면 제가 또커렉션을 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틀려도 기억에 남으니까 많이 틀리셔야 좋습니다. 자 제가 한글 읽어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 영어를 작문해 보도록 하세요. 자 제가 사무실에 노트북 컴퓨터를 두고 왔어요. 자 이거를 어, 영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제가 일단 5초를 드릴게요. 자 하나 막 해보세요. 둘셋 네 다섯 자 보여드릴게요 uh, I left my notebook at the office 자 여러분 거의 대부분 지금 n o t 하셨죠? 왜? 노트북 컴퓨터니까 notebook이 맞을 거야 그죠자 여기서 바로 컴글시가 뭐죠? notebook입니다 notebook. 자 여러분 notebook은 노트를 얘기 해요 근데 notebook 컴퓨터 이러면 또 어, 제가 말씀드릴 바로 랩탑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랩탑 랩이 어디죠 그럼 무릎 여기 위에 있는 평평한 부분이죠 여기에 뭐를 올려놓고 저희가 일을 많이 해요 뭐 랩탑도 올려놓고 뭐 쟁반도 올려놓고 어떨 때 여기다가 뭐 어? 또 책도 올려놓고 그죠뭐 화장도 여기서 하고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신체 부위가 여기 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탑 올려놓다 이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발음은요 랩탑 해보세요 랩탑 다시 한번 랍탑 자 여러분 L이 이 앞에 있을 때는 이 위에 여러분 구강구조가 제대로 되셨다면이 위에 혀그이 뒷부분에 혀를 살짝 밀으세요 다시 이가 있으면 이 뒷부분이 이렇게 딱딱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혀로 살짝 밀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랩탑 이렇게 해서 랩탑, 랩탑, 랩탑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걸 밀으셔야 돼요 랩탑 다르죠 확실히 다시 한번 랩탑 아, 더 믿으세요. 안 돼요. 자, laptop. 오케이. 조금 나셨어요. 자, I left my laptop at the office. 그래서, at the office도, 어, 사무실에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 이런 분 계신데, 어, 선생님, in the office 어때요? in the office 괜찮아요. in the office는 그냥 사무실 내에, 어, 놓고 왔다는 의미가 되고, at the office도 그 사무실 장소라는 뜻도 됩니다. 자, 그러분 어, 제가 좀 필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자, on the desk. 여러분, on the desk는 왜 어느 쓸까? 이 언은 위라는 뜻이 되니까 어, 언을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스키는 제가 여기다가 쓸게요 네 다스키는 다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 놓는다 그래서 어을 쓰게 돼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어 선생님 전치사 너무 어려워요 이러시는데 제가 한 3분 동안 전치사 정리 다 해드릴게요 다는 아니지만 자 요렇게 장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가 아, 롯데월드 만나자 그랬어요 그래서 롯데월드 가는데 친구가 <웃음> 안와요 제가 먼저 들어왔어요 자 친구가 여기 도착했대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너무 심심하니까 먼저 들어갔습니다 친구가 전화합니다 Where are you? 너 어디있어? 이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I am in Lotte World 이래야 되죠 I am in Lotte World 왜? 내가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근데 엄마가 롯데월드 들어와서 막 놀고 있는데 엄마가 집에서 따르릉 전화와요. 야, 미수가 너 뭐하니 지금? Where are you? 집에 안들어오고 뭐해? 자, 이럴 때는 내가 롯데월드 안에 있다는 얘기를 굳이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 장소를 이렇게 큰 지점으로 이렇게 받아서 Mommy, I'm at the 롯데월드. 덜을 안 붙이고 Mommy, I'm at 롯데월드. 엄마 나 롯데월드 있어 이런 표현으로서 어떤 장소의 커다란 지점을 받아서 s 애쓸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명심해 주시면 좀 어, 회화할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사무실 들릴 때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거에 다른 사람이 이제 어, 부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나 놓고 왔어요 자 그래서 아,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니까 똑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실 들릴 때 그것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사무실 들리실 때 경치를 좀 쓸게요 그것 좀 가져다 두,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좀 공손해야지 가져다 두지 않고 갖고 와 이러면 또안 갖고 올수 있으니까 자 제가 이 표현을 조금 열어 드릴게요 그주 공손한 표현 자 여기 도, 동사를 좀 넣으시고 전치사 넣으시고 여기 동사 전치사입니다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뭐가 있어요 갖다 주는 거 이튼 뭐죠 이튼 바로 랩탑, 마이 랩탑입니다. 그래서 반복을 시도하기 때문에 마이 랩탑을 또 쓰지 않고 이수로 썼어요. When you, 너가 사무실 들릴 때. 자, 이거 3초면 될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자, 보여드릴게요. Could you pick it up? 자, 연음이 들어갑니다. Could you pick it up? When you stop by the office. 다시 한 번. Could you pick it up? When you stop by the office. 내 랩탑을 픽업할 수 있어. 너가 사무실 들릴 때, 자 이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아까 했던 말에 조금 더 덧붙여서 그 어, 상대방한테 이걸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어, 연결된 그런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사무실에서 일할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사무실 방문했을 때뭐 사무용품을 좀 써야 돼요 아니면 외국 분이 뭘 찾는데 내가 그걸 또못 알아들어 아, 이러면 뭐뭐 뭐 이제 대화가 잘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무실에서 볼수 있는 어컨글시몇 개만 더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너스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용품 중에 명함 있어요 네, 명함 이름 적혀 있고 뭐다 명함 멋있게 만들고 있, 각각의 명함을 갖고 계시는데 자 명함을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름 명자 뭐 카드를 써서 name card 이러시는데 자 이게 어때요? 틀립니다 와이센 아, 엑스 표시 기억에 남으셔야 돼요 자 이게 어떻게 해야지 잉글리시냐 business card에요 자 해보세요 business card 그쵸 네임 카드는 어떤 행사에 가서 내가 이름이 뭡니다 라고 붙이는 그게 이제 네임 카드고요 business card는 내 회사 로고가 찍혀진 정보가 있는 카드를 business card라고 그래요 오케이 자 하나 더 볼펜 좀 주세요. 볼펜. 어, 어디 가서 볼펜 빌려야 돼.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can I borrow your 볼펜? 이제 어, 막, 뭐, 알아는 듣겠죠. 그냥 여러 이제, 어, 뭐, 생긴 거 얘기하고 뭐, 저기 저거 막 이렇게 손짓하고 그래야 되겠죠. 자, 이게 틀립니다. 자, 조금 비슷한데, 약간 길어요. 볼에다 포인트를 쓰셔도 돼요. 볼 포인트. 왜냐면 그 끝에 부분이 볼로 돌아가니까. 볼 포인트 펜 해보세요. l 포인트 i 볼 포인트 펜. So, can I borrow your ballpoint pen? 이래야 yes, ballpen? 그러면 이거는 콩글리시입니다. 자, 마지막. 샤프, 샤프. 아, 이것까지도 콩글리시였어요? 충격스럽죠, 뭐. 예, 뭐, 할수 있는 게 없어, 영어가. 자, 샤프는. 이렇게 눌러가지고 샤프심이 나와가지고 쓰는 연필이죠, 그렇죠? 지울 수 있어서 자 이게 샤프가 아니고요. 샤프는 보통 어떻게 쓰냐면은 뭐그 사람 쉬소, 뭐 샤프 아니면 어야 three o'clock sharp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셋시에 만나, 어, 세시 정각에 만나 이런 거. 그래서 let's meet at three o'clock, let's meet at three o'clock sharp 이렇게 좀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Mechanical pencil이요. 어, 샤프가 낫네, 그렇죠? <웃음> 펜슬은 어, 우리가 그게 심이 펜슬이니까 말끄니까 약간 이제 기계식으로 이렇게 눌러서 쓴다, 그래서 말끄니까 펜슬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이런 사무용품들이 이렇게 틀린 표현인지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한국 표현으로, 예, 그다음에 외국 분과 있을 때는 이 표현들도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자, 이거를 문장에 넣어서 이제 연습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제 명함입니다. 여러분, 딱 만났을 때 좋은 인상을 주셔야 돼요. 그죠? 첫인상에 사람이 참 좋아야 되는데, 어, 그래도 이제 명함을 딱 내밀면서,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런, 어, 그 어떤 인사법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제 명함입니다.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This is my name card. 이러면은 이제 여기 붙어 있는 걸 띄워서 갖다 줘야 되는 거야. 그죠? This is my business card. 자제꺼기겠습니다 그럼 그분도 주겠죠. 어 그러면 땡큐 라고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버리면 안 되고 지갑에다 이렇게 넣어야죠. 자두 번째 문장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실 때 볼펜을 사용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음, 연필을 쓰면 지울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거. 그래서 계약서에 서명하실 때 볼펜 사용해 주세요.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Please. 굉장히 공정, 공손한 어떤 표현이죠. Please use a ballpoint pen. When you sign the contract, 다시 한번, 지금 절이 두 개가 있어요. Please use, 명령문, use a ballpoint pen, 볼펜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When you sign the contract, 계약서에 서명하실 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뒤에 절을 뒤에 붙이셔서 뭐할 때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볼펜이 아니라는 거, 자, 요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 샤프 좀 써도 될까요? 어,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 샤프 좀 써드릴까요? Can I use this mechanical pencil? 다시 한 번. Can I use this mechanical pencil? 자, 그래서 우리가, Can I use this sharp? 이러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도 날 샤프를 안 갖다 줘. 그래서 문방구 가서 샤프를 사와야 돼요. 힘들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단어 하나 외우시면 아주 편안하죠? Can I use this mechanical pencil? 자, mechanical만 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펜슬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써보고 들어봤던 단어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놀람> 자 오늘 우리가 배운 콩글리쉬에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사물만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사물하고만 일하나? 사람하고 또 잘해야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호칭에 대해서 약간 미국과 영어 우리나라와 문화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네 어, 제가 외웠어요 사자성어, 호, 부, 호, 형 맞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 근데 이 직장생활에서 이름을 못 불러요. 그쵸? 심지어 딸도 아버지 이름을 못 불러. 그래서 사장님이 박철수야. 근데 사장님한테 박철수님, 어, 뭐 님자를 붙여도 박철수님 이러진 않잖아요. 어,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그 다음날, 자기 책상에 사라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이 호칭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동방의 지국이기 때문에, 이 경칭이나 호칭이나 이런 걸 잘못 하다 보면은 진짜 사회생을못할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장님, 부장님, 뭐 이사님, 전문님, 약간 나보다 밑에 사람은 뭐 김비서야, 야도 붙이죠. 또 비서 일로 와봐, 김대리, 나랑 같이 술 한잔해. 뭐 이렇게 해서 약간 그 뒷부분도, 어, 낮춤과 높음이 조금 있어요. 님을 붙이지 않죠. 뭐 비서님, 아, 뭐 이러지 않고 김대리님 어, 밑에 사람은 그렇게 부르지만 김부장님이 김대리님 어서 오세요 막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호칭 이거를 타이틀이라고 해요 job title 자 제가 교재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에 정말 많은 거를 써놨습니다 이거는 진짜 빙산일각에 불과하고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 온통 호칭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부서 호칭 다 있어요 부서명 같은 거 그걸 다 보셔야 됩니다 제가 화면상을 보이는 거는 정말 여러 많이 보여드리지 못하고 몇 가지만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밑에 미국 국기 보세요 어때 분위기가 좀 다르죠? 예. 네, 마스터 자, 여러분 미스터. 자, 이거는 남자한테 들어가는 거고요. 미즈는 결혼한지 안 한지 몰라요. s Ms. 자, M A I M I S S. 미스라는 거는 결혼 안한 사람한테 붙이는데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거 하나 가지고 이 사람 기혼인가 미혼인가 이렇게 나타내는 게 조금 꺼려요. 자, 애니웨이 anyway, 성을 붙여요. 성. 우리는 성이 어디 가죠? 앞에 오죠 그렇죠. 저도 한국 이름이 조수진, 재성은 존데. 라스트 네임이 뒤로 가기 때문에 킴이, Mr. 킴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my director, my assistant 이런 말들은요, 제 삼한테 얘기하는 것. 음, 2 인자가 아니라 제 삼자한테 얘기할 때. He's my director, she's my assistant. 이러지. 또 대상한테는 어 이름이나 친다면 이름. 아니면 이름과 성을 다 붙여서 Mr. John Kim 해도 되고 아니면 이름 빼고 약간 격을 좀 갖춰야 되는 그런 시트에이션이 있어요 그럼 Mr. Kim 이렇게만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름 부를 때는 어떻게? 친한 사이일 때, 동료일 때 이럴 때만 부르고 약간 경칭을 해야 되는 상사다 그럼 Mr. Last Name을 붙이는 게딱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붙일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 그 성에 대해서 이게 남성 여성이에요 남성 여성 자 남성 여성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꺼리는 거를 좀 아셔야 돼요네자 우리 옛날에 영어책 에 이런거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또 저만 기억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세대차가 있어서 이렇게 안 배웠는데 나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 옛날에 영어책이 랬습니다 fireman 이렇게 배웠어요. Fireman. 그래서 소방관들은 다 남자인 줄 알았어요, 진짜. 자, 또 policeman 그러는 거예요. 경찰관이 남자. 아, 그러면 경찰관 남자만 돼야 되네? 이랬어요. Chairman. 아, 그럼 회장은 또 남자래. 아, 막다 남자야. 그래서 저는 다 이렇게 남자, 남자, 남자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어때요? 여성의 파워도 높아지고 성에 대한 차별도 느껴지니까 이걸 다 중성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보세요. Chairman을 요즘에 어떻게 해요? chairperson, 의자에만 이렇게 앉아있는다고 해서 chairman이에요. 약간 부정적이죠? chairperson, 성이 안 보이죠? 자, businessman, 이것도 businessperson으로 바꿉니다. 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fireman을, 어떻게 해요? firefighter, 어, policeman, 성을 없애야 돼요? police officer, 이렇게. 어, 그 다음에 여러분 식당 가면 누구 있어요? 웨이 i t e r w a i 이것도 다 s e 로중성화돼요비기타운또 누구 있죠? 스튜 e 디스 r d e s s 이것도 플라이 g h t a t 로다 중성화됩니다. 여러분, TV 보면은 연애가 준게뭐 연애 프로그램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래요, 아나운서가. 어, Julia r o b e r t 어, 벌써 뭐 성을 바꿨나, 남자, 뭐 성전환, 이런 거 아니고. 여자한테 액터를 썼다는 건 굳이 액트리스를 안썼다는건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액터를 남자 여자한테 다쓸수 있다는 성이 점점점점 사라지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걸 명심하시면서 성에 대한 언급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셨죠? 자, 그다음 저와 함께 따라하는 시간 자 제가 한 문장을 드리면 여러분 따라하면서 오늘 배운 표현들을 다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해석은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그죠딱 보면서 그냥 직독직히 하셔야 됩니다 I left my laptop at the office 자한번 따라 하세요 I left my laptop at the office 한번더 I left my laptop at the office 마지막 I left my laptop at the office 자두 번째 Can you pick it up when you stop by the office? 다시 Can you pick it up when you stop by the office? 다시 한번 Can you pick it up when you stop by, my, uh, stop by the office? 세 번. 자 다음 문자 Here is my business car Here is my business car 네임 카드 아니라고 했습니다 Here is my business car 자 그다음 볼펜 아니라고 했죠? Please use a ballpoint pen when you sign the contract 다시 한번 Please use a ballpoint pen when you sign the contract 마지막 Please use a ballpoint pen when you sign the contract 자, 세번다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 하나 더 남았네요. Can I use this mechanical pencil? 자, 이거 뭐 아니라고 그랬죠? 샤프 아니에요, 샤프. 그냥 우리끼리 샤프 괜찮아요. 또 한국 사람한테 mechanical p n 이러면 또 친구 떨어져 나갑니다. 자, can I use this mechanical pencil? 자, 이것이 우리가 쬐깍쬐깍 하는 그 샤프를 나타내서 이것 좀빌려도 될까요? 자, 한번. Can I use this mechanical pencil? 두 번째, Can I use this mechanical pencil? 자, 마지막, Can I use this mechanical pencil?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콩글리시 잘 정리하시고요. 또 기타 관련된 호칭이나 또 음, 다른 표현들 연습했던 거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See you next time. Bye bye.